살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다구 어... 어... 구독! 구독! 야 230만점 레전드다 뭐었나었나펀이팅이팅이팅이팅 뭐 아! 우리팀오이팅 오리티, 오리티, 오리티, 오리티, 오리티, 오리티, 오리티, 오리이 오리티, 오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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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브 가기긴 한데 약간 지금이다 오, 와, 와, 너무 잘했다 이거 가리우스가 길게 한번 빡세게 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지금은 걍 빡세게 면 무조건 이기는 맞지준비 했겠지. 부대검인데. 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가 제일 이아서이 아 X댄거같은데? 와한 번에 밀려? 와아아 승점 어. 야 루트 봐봐. 으이익, 날아가용. 한입. 한입. 한입. 야 덩글 차이 아닌 것 같고. 뭐지 이건? 자 가볼까? 얘들아? 뭐하냐 이거 왜 보인거지? 뭐지 근데 야왜 보인거지? 야? 리가 잠깐 다가 공격 한번잡아야 애도 잡고 여크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팽템은 잘 안가니까 뭐, 나나이스 <목소리도> 안가? 아무 템을 안 들고 아이스미신 뭐야 호스트 나왔어. 땅에선 날것이 살았음시고 제일 빡세다. 아안죽어저게 와. 저거 저거 보 동생아 이야. 시민 리다 살았어. 아 안돼 안돼 안 돼. a 이 i n g 지나 정만 말이야 아